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 t v 김민주입니다 12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 재단대응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2일 강서구청 앞마당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2022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강서구민회관구정홀 해서 2023학년도 정시대비 대학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는이그구는재 친구는 이 친구는 정친당는이 친구는 이이런 재미 충분해. 독자의 공식 이랫폼이용 작가의 짜릿한 웹툰 구는이 만들어 준다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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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최동철 구의회 의장 및 교구협의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구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찬송과 예배가 진행됐으며 특별연주와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가 나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혀주는 성탄트리점 등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점등된 성탄트리는 내년 2월까지 사랑과 희망의 불빛을 밝히게 됩니다. 지난 15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학년도 정시대비 대학입시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대입수험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의 저자인 윤윤구 강사가 강단에 올라 2023학년도 수능 결과를 분석하고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요 대학별 정시 전형의 특징을 알려주며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에 앞서 지원 계획과 전략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안심마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기존에 해오던 환경 조성에서 더 나아가 인지건강 디자인을 접목한 어르신 맞춤형 환경을 조성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치매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지 건강 디자인이란 인지능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치매 환자 등을 위해 기존에 익숙한 주거 환경 디자인을 변형해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마을인 등촌 3동과 가양 2동 곳곳에 치매안심존 설치와 인지활동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비슷한 주변 환경을 명확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등의 외부 공간에 치매 예방 걷기 코스와 걷기 트랙 등을 조성해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 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환경 조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치매 인식 개선을 비롯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